다섯살 뽐 다섯명뽐 다섯살 뽐이지 다섯살 뽐? 아 근데 나는 나같은 딸 낳고싶어요 왜? 네? 그냥 나같은 딸 낳고싶어 요 은지 100명 대 하영이 100명 와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? 그냥 둘이 붙여두면 안돼 응. 말이 너무 많아 <웃음> 은지 한명이랑 살게 은지 다섯명이랑 살게 은지 한명이요 아니 그냥 한 명이면 됐지 왜 다섯 명이 하루종일 말 안하는 오아야 하루종일 말하는 손나은 하루종일 말하는 손나은 근데 나은이도 말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고기와 다르게 되게 같이 있을 때는 말할 때도 엄청 많고 근데 하루종일 말하는 나은이는 본 적이 없어서 되게 궁금해요 어떤 얘기를 할지 <웃음> 롱언니랑 닭발 먹기 하영이랑 게임하요 지금은 제가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영이랑 게임하기를 하겠습니다. 은지언니 매니저하기, 나은언니 매니저하기? 어... 어... <웃음> 어, 음, 윤보미 매니저할래요. 근데 둘다 정말 스태들를잘 챙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잘 챙겨서 사실 뭐... 보미가 리더, 보미가 막내, 무조건 막내. 리더는 너무 힘든 자리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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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대 지금 몸매로 태어나기 하나 둘셋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손나 예쁜 손나 2019년 1년 2 컴백